아 혹시 여러분 지금 끊겨요? 뭐한 분이 끊긴다고 하시는데 안 끊기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 보니까 끊기시는 분이 지금 저희가 조선 컨텐츠를 하니까 조선 컴퓨터를 쓰시나봐요. 아. 아. 아. 일단은 빌드업 나쁘지 않았거든요. 아 빌드업 나쁘지 않은데 뭐 임팩트가 좀 아쉬웠달까요? 항상 네. 잘할 순 없잖아요. <웃음> 그렇죠. 맞습니다. 네, 항상 혹시 잘할 조선에서 수 오셨나요? 개빈님? 범인데 조선, 아, 조선에서 오셨나요? 조선 아유. 컴퓨터보다 좀 심하지 않나. 다행이다. 스스 고마워. 치킨기 뷔티콘 보에 아, 너무 비싼데. 이게 무슨 <웃음> 그렇게까지. 아니 뭐 그렇게까지 덮어준 기분은 아니었는데. 와, 근데 치킨이 먹고 싶긴 하다. 왠지 오늘같이 추운 날 옛날 통닭 생각나지 않아요? 아, 어, 어, 맙시다. 어. 모스타드 어. 아, 어. 소스 딱 찍어 가지고. 아. 아 마띠 아, 근데... 마띠? 내 마음도 죽고 치킨도 아, 땡기, 누나. 어... 누나? 땡기 누나 누나? 누나. 저... 땡기 누나 누나 땡기 누나 땡기 누나 아... 밝은 달이 떨어져서 라고다 죽여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시한곡 읽겠네 자네 그 마음을 대변할 만한 그렇소 그렇소 울어보시게나 일단은 이 시의 제목은 네, 운석, 운석이라. 모두 잠깐만. 그에게 말해. 또 왔네, <웃음> 죽지 않고 왔다. 이렇게, 어? 이렇게 라인을 빌릴게. 나는 부활해서 떨어뜨린다. 어? 거대 운석, 거대 운석. 저기 처박힌 혹시? 거대 운석이야. 운석, 저기 운석. 어, 아, 어어어, 악상이 떠오르네. 어어어, 어어어... <웃음> 뭔가 예감 좋아? 어? 화든 악성이 떠올라? 어... 다섯 살 때부터 난 검은고를 쳤지 어? <웃음> 영재였나? <웃음> 자네 근데 혹시 길거리에 앙팬이를 보았는가?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음. 어? 앙팬군 여기서 뭐하나? 음. 반갑네 음. 말을도 안나 우리가 아 <웃음> 음. 그게 문제가 자네를 찾는 네. 사람이 있었어 누가 찾았는가? 그 과학자 양반이 자네를 찾더만 한번 가본 거던가그 비참케 해가지고 아깐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아니 저게 미쳤나? 고 비참케 <웃음> 해가지고 그거 저번에 그거 있지? 일단 만들어 입어 나처럼 바지는 내가 하나 만들어 오케이 음 세자저와 어디서 좀 불편하십니까? 아네 요즘 으 목상 대가 좋지 않구나 음 어? 어허! 가거라 가거라 아 예예 예. 가서 연구하고라 연구 어세자저 방금 제가 뭘좀 본거 같은데 뭘 봤느냐 아아아 아, 아, 아, 닙니다옷가아입고있는데 그걸 본게냐 아,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허이어식스피이있으시던 허이. <목소리> 이 자식이. <웃음> 아닙니다, 어디까지 아닙니다. 봤어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몇까지 왔어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앙페나. 응? 방금 음. 내가 슬쩍 본것 같은데. 어. 조금 아래에 있던데. 음. 좀 아래 에 있다고? 아아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아니고 아저아 아, 아, 저와 어. 행차하셨습니까? 저와. 아 아래 아래? 아래 오케이, <웃음> 하성호나 아래, 아래 오케이, 항성호나. 그대는 무관인가? 아니 아, 요즘에 좀 싸울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요. 예예예. 예, 예. 누구랑? 어, 어, 어... 물론 죽은 자들이지요. 음... 그대는? 예 좋아. 어디 천민출신이 <웃음> 그런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있느냐? 잠시 빌려 있겠사옵니다. 얼마나 아래 있는 겁니까? 뭐가 좋아, 말이냐? 이 저희가 찾고 있는 위더란 친구 말입니다. <웃음> 위더를 찾고 있는가? 아니요, 그들은 위더를 왜 찾고 있지? 아니요, 저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다고? 예 그렇지 얘가 않습니다. 방금 찾는댔는데.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,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제 소설책에 보니까 위더 모시기 이름만 나오던데. 소설책? 그 소설책 나한테 가져와 보거라. 아이고. 에컨으로 그... <웃음> 썼습니다. 야, 이 미친놈아. <웃음> 니가 <웃음> 그러니까 천 것인 것이다 <웃음> 위도 대체 뭡니까? 그런 중요한 자료를 지금 땔감으로 써도 되겠느냐? 너 그거 다시 찾아와 못 찾아오면 죽어 <웃음> 아니 찾아, 지금 찾아오겠습니다 아 기차는 안 오나? 안 오면 궁에 나가서 좀 잘까? 기차 여기 있는데 오 기차 여기있네네 잠깐 저쪽 마을에 갈 일이 있으니 저기 하거라 뭐 뺑이 치거라 예예예예 아어 그래그래그래 예예예 출발아아이한배아아아수라 요걸로 글을 써가지고 위기를 모면해라 이야 <웃음> 저걸 한배나아 예, 밥도 줄까? 예, 저 예, 장관 혹시... 나으리 불렀느냐 음. 네 <웃음> 소문은 익히 들어봤지 예. 큰 일이 예. 예. 자네 혹시 아, 음, 음, 음, 음. 왜 그러나? 아니? <웃음> 어?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나 알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잠깐 내가 예상하는 그 사람이오 <웃음> 잠깐만 여기 잠깐 기다려보겠나? 알겠네 자네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한번 찾아와 보겠네 알겠네 알겠네 <웃음> 이보시오 <웃음> 아니 <웃음> 저렇게 지나게 <웃음> 오~~~~ <웃음> 하오응아시저하거리에사람들가저거리 요거 좀입으시게 어? 아좀 입으시게 아, 그나나 왜 그러는가? 어, 어, 갈아입으시게. 뭘로? 갈아입으시게. 오, 오! 갈아입으시게. 오! 자, 나들이 값에 오늘은 어, 백성들을 아. 데리고 어, 내가 나들이 가려면 때. 나도 막대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들... 나는 허리를 짚어야 하네. 그 정도로 노쇄하셨습니까, 어머니? 음. <웃음> 이쪽에서 아십시다 아, 하우, 하하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서울역, 서울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도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. 이 바람이 지는 바다 바다 잠잠해 화오며 혹시 아그이 어, 아, 모시려 화저 바다 와. 뭐야! 뭐야 아, 어디야!! 와와처리하였습니다처리하니다 아, 아, 좋아 어 정말 마을이 큰일이 날뻔의 싸웁니다 좋아 아우하우 아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가래가 나왔네 아유 우리 중에 도둑놈새끼가 있다 <웃음> 예? 아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와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찾아내어 사지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<웃음> 앙펜이 앞으로 저한테 그러시옵니까 전 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위더 얘기를 꺼낸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<웃음> 아 저아 책 찾았습니다 어? 가져와 보거라 음 위더와 친구들. <웃음> 심지어 책에 그거 한줄써 있고 아무것도 안써 있구나. 예, 앞에 말머리만 남았습니다. 나 이건 받았는데 위더 드래곤이 울부짖었다. 디질래 진짜? <웃음>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냥 발가락 하나 하나 사이 사이에 볼펜 꽂고 돌려버릴 거야. 어머, 볼펜이 무엇이옵니까, 저하? 막대기를 꽂고 돌린다는 뜻이다. 아, 아, 보다 지마이똥 군말... 막대기야. <웃음> <웃음> 정동진이라고 들어봤느냐? 유배되는 곳 아닙니까, 저하? 휴가 다녀오거라 음. 당일치기로. 와, 당일. 음. <웃음> 아니, 병철군 어디 가는가 <웃음> 아, 예? 예? 아, 저도, 저도, 어도 저도, 저도, 저도, 저도, 저도, 저저저 아 왠지 청나라 상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꿀, 것 같구만 꼴꼴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좋아 밤이 깊어서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키안 크십니다 들어가서 주무시옵소서 내가 그대보다 키가 큰데? 닥치고 가서 주무시옵소서 닥치라 아, 어! 아 어! 조용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들어가서 주무시옵소서 건강해지옵니다 아 와우 감도 보이 <웃음> 아, 아, 아닙니다! 아닙니다! 칸다운이 아, 아니라 하이포이십니다 <웃음> 아하 음 그럼 이 하이포이 자아 가보겠네 예예예 yeah, yeah, yeah. 아아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여기 있네 아 눈치껏 주게 아하우하우하우 <웃음> 아아 하우 어? 잠깐만 잠깐만 저건 또 뭐야 <웃음> 이건 또 뭐야 <웃음>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우, 아우, 아우. 늦, 늙은 애미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? 내놓아라 이제 난 농사지어야 된다 어? 아 이거를요 아뭐 아무래도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예. 것이긴 하니 농사! 농사할 예. 때 필요하다 아이고 고맙 역시 효도를 잘하는구나 예예 예. 아무래도 그렇지요 들어가서 마저 주무십시오 하이보이그 <웃음> <웃음> 그, 해가 다 떴다 지금 아아 그런 싸웁니까 예. 아이고 그럼 난 농사 지으러 가야겠다 예예. 사짜은 예. 내가 할 말이 있네 아네야 훔친 거 너냐? 아니요 저 아닙니다 저아 알겠네 예, 그대는 예, 예, 예. 당분간 집현전에 오지 말게 허! 감사 아예아동촉하여 아, 주시옵소서 좋아 감사 라는 말이 들렸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튼 당분간 그대는 집현전 출입 금지일세 예예 예, 알겠습니다 아이렇게 시끄럽느냐?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.. 예?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도이 사람도 이 아닙니다 빨리! 이사 f u i n g die <laughs> <laughs> <laughs>